요거는, 어, 교정 장치. 어린아이들이 교정을, 턱을, 턱이 이렇게 뒤로 밀려있는 애들을 교정해주는, 이제. 그래서 요거는 24시간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턱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. 성장기 때, 이 리모델링을 시키는, 그야말로 뼈의 형성을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, 이거를 임시적으로, 어, 일시적으로 쓰는 거죠. 평상시 말고, 잘 때만. 그래서, 잡아주는 위치로만 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이거에 그동안의 문제점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걸 돌려가면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게 이 이런 이물감 이게 교정할 때는 불편해서 좀 참는데 자야 될 때는 불편하면 잠에 방해를 되면 안 되잖아요 방해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불편감 때문에 이것도 어, 얼마 어,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걸 대체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게 그 아, 전방 걸쇠형 네, 구강장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아래턱이 그래서 여기에 조절기가 돌려가면서 이제 조절을 이 위치를 전진 후진을 할수 있고 음. 그래서 이걸 딱 걸어주면 알태기턱 넣은 상태로 고정이 돼요. 잡는데 자는 동안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. 근데 음. 이게 이걸 벌리면 아무 효과 없어요. 그래서 이 항상 걸려 있어야 돼요.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요거 이 앞니 쪽에 이 구조물이 있다가 보니. 지금 혀의 공간이 지금 너무 만 침범을 하는 거예요. 음. 혀가 그 뒤로 밀려버려요. 음. 혀를 지금 앞으로 빼도 시원찮은데 뒤로 밀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알고 보니 그다 장점이 이게 조절된다는 장점 이거는 큰 장점이 없었어요. 오히려 어잘 맞춘 요거보다 더 혀에 공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추천할 만한 장치는 아니죠 어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음 고정형은 고정형인데 움직일 수 있는 고정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, 충분히 다 위치 다 조절하고 다그뭐 여러가지 최종적으로 그냥 어, 해줄수 있는 건데 이거는 장점이 움직일 수 있다 전후 좌우 지금까지 장치들은 다 후, 후방 이동은 안 됐거든요 근데 얘는 후방 이동이 가능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는 좀음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요새는 잘안 쓰는데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